스파딩레이스 첫번째 시간으로 더블스티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셔틀이라는 기구고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을 잡는 방법을 먼저 배워볼텐데요 셔틀에서 실을 적당히 풀어주시고요 셔틀을 자기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실을 잡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실은 검지 뒤로 해서 손을 한 바퀴 뺑 돌아서 새끼손가락에 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엄지랑 검지에 이 실이 팽팽하게 유지가 될수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셔틀의 실을 잡아주시고요. 한 바퀴 돌려서 이 실의 밑에서 위로 실을 당겨 주시고요 그러면 셔틀실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매듭을 이 옆에 있는 엄지랑 검지의 실로 매듭을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는 방법은 검지를 아래로 내려서 이 실을 느슨하게 해주신 다음에 셔틀의 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바뀌겠습니다 매듭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검지를 위로 올려서 매듭을 엄지랑 중지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번째 코는 위에서 밑으로 셔틀을 잡아당겨주시고요. 역시 매듭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검지를 아래로 내려서 셔틀의 실을 잡아당겨주셔서 매듭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검지를 위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셔틀의 실을 잡아서 한 바퀴 감아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실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매듭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검지를 아래로 내려서 셔틀의 실을 잡아당겨주시고요. 매듭의 위치가 바뀌면 검지를 위로 올리면서 매듭을 엄지랑 중지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두번째 코는 셔틀을 위에서 밑으로 빼주시고 역시 검지를 아래로 내려서 셔틀실을 잡아당긴 다음에 매듭의 위치가 바뀌면 검지를 위로 올리면서 매듭을 엄지랑 중지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됐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셔틀의 실을 잡아서 한 바퀴 돌려서 실을 밑에서 위로 당겨서 매듭 위치를 바꿔주시고 검지를 위로 올려주셔서 꽉 매듭을 지어주시고 두번째 코는 위에서 밑으로 빼주신 다음에 매듭 위치를 바꿔주시고 잡아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번째 시간인 더블 스티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